다시다신 생명의 주, 우리 위해 죽으시고, 다시다신 생명의 주, 우리 위해 죽으시고, 다시다신.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박돌 영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!